아, 사기긴좀 그렇고. <웃음> 내가 얘 얘기를 굳이 해야 되나? 내가 고백할 때좀 되니까 여기까지 안 되겠다. 약간 선을 긋고그건 완전 개혈이네 <웃음> 근데 그 사람이랑 연애를 했던 거아 어. 내가 어... 걔가... 저라고 헤어진 거야. 갈갈 녀와 갈갈 년아. 갈갈 어. 왜 갈갈 년이야? 저 스푸님 그때 게스트 갔었거든요. 저 보고 갈 때까지 간년이라. 고 그래서 갈갈이야? 어, 어. 그래서 갈갈이야. 갈... 그거 갈갈년이었네. 어. 한창 미미였어. 어. 맞아. 씨발년아, <웃음> 너 야, 진짜 갈, 갈 때까지 갔구나? 그래가지고. 갈갈년이 뭐야? 아, 갈 때까지 갈대까지 간년이야 그래서 딱 남주기 식구 갔기에는 아, 그 그런 느낌을 받아보니까 그냥 개족같았어요, 진짜. 응? 내가 초참이 없어. 오빠, 괜찮아? <웃음> <웃음> <웃음> <웃음> 갈갈놈. 갈갈 놈이야? <목소리> <그냥> 갈 때까지 <목소리> 갔구나. 갈 때까지 갔는데? <목소리> 나 갈갈 놈인 것 같아. <웃음> 6개월 동안 나는 너무 좋아했으니까 매달렸지. 근데 걔가 아사귀지 말자. 나는 이제 너한테 마음이 없어서 사귀기 싫은데 그렇다고 바로 안보기 자기가 너무 힘들다. 뭐 6개월 그렇게 있었어. 와. 근데 걔 그러다가 여자친구도 사귀고 와. 아아 어, 완전 그 사람이 짜서 보험 든 거잖아. 계륵이었죠? 어, 남 주긴 어. 싫고 갖긴 아까워. 완전 계륵이기 어, 이제 6개월 정도 되니까 지쳐가지고 새로운 사람이 그때 당시 눈에 보이더라고요. 아 누나한테도? 네. 이제 딱 내가 이제 벗어내려고 하니까 남쪽이 아까워서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올 테니까 다시 사귀자고. 싫어하네. 계속 이불을 시발 하시는 거 같은데? <웃음> 시발. 당연히 또 무슨 말이 연애 생각이 나가지고? <웃음>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없나요? 아니면 자기가 그런 느낌을 느껴봤다고? 완전히 썸인 줄 알고 응. 완전히 이제 진짜 됐다. 내가 고백할 때좀 되니까 오, 오. 여기까지는 안 되겠다 하고 약간 선 긋고 저 입장에서는 이제 그 사람이랑 친구로 지낼 수가 없잖아요. 그 나는 그치? 이제 좋아하는 사람이랑 거의 차인급인데 네. 알겠다 하고 이제 연락을 끊었어요. 근데 음. 연락 왜 끊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어, 그거 완전 어. 개륵이네 개새끼. 그랬네. 개륵 당해버렸다. 그 사람을 너무 좋아하는 마음을 보여주면 이제 그 받는 입장에서 너무 지, 질려. 근데 어디 가서 이렇게 날 좋아해 주는 사람이 없잖아. 티났어 좋아하는 게. 그 사람이 저혀서 분명히 알았을 거야. 아 얘가 나 좋아하는구나. 음. 그 느낌을 그냥 받으면서 우울감을 느끼는 거야. 완전 맞아. 응. 혼도 어. 어. 있어요? 생각났어. 네? 응? 오빠는 뭐 하니까 진짜 좋다. 응. 마음이 편안하다. 응, 응. 역시 1등 신랑 값이다 응. 오케이. 내 차기 자기 얘다. 고백을 때렸는데 아니, 자기는 아직 전남친의 아픔에서 아직 깨어나지도 못했고 지금 현실적으로 자기는 일에서 집중을 해야 될것 같아. 완전 핑계야. 응. 말은잘 알아. 그래서 오케이. 기다리겠다.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뭐 근데 하는 행동이 똑같대. 응. 관계를 끝내는 게 나을 것 같다. 응응.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보냈어요. 어느 응. 날 갑자기 또막 좋아요를 누르는 거. 응. 다시 연락 이또 이어지는 거. 만났더니 하는 행동이 또똑같아 그래서 아이 사람은 나한테 계속 이런 마음이구나 하고 그냥 아예 끊었어요. 선이 그어질 줄 알아야 되는데 아나 어, 좋아해 주네. 그러니까. 역시 짱이야 하고. 아 그런 사람 특 자기가 좀 이렇게 먹이만 던져주면 이렇게 진행하니까 이렇게 먹이 던져주는 거죠, 오빠. 아 사기긴 좀 그렇고. <웃음> 난 분명히 확신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확신이 아니었어. 그래, 그냥 먹이야. 맛있더라. <웃음> 그걸 덥서 물어본 것이요? 응, 이 먹이 맛있더라. <웃음> 응, 이네 먹이 쩔더라 <웃음> <웃음> <웃음> 행복했지. 응, 이 어, 응, 그그 먹이 쩔더라 <웃음> 어. 그런 거야. 좋아 좋아 이러고아 그래 나도 좋아 좋아 이니까아 그래 너가 좋아니까 나도 좋아 그럼 사귀자들어아 어? 어. 아, 근데 이 관계가 어때? 조금 <웃음> 맞지 딱 그런 느낌이야 이 어, 그 관계가 난 지금 좋은데 그럼 아직... 사귀는 거랑 안 사귀는 거랑 차이가 뭔데 그냥 내 마음에 내 마음까지 아 <웃음> <웃음> 진짜 죽 같아. 아, 진짜, 와, 진짜 딱 보험이었고. 어. 아니, 근데 그런 사람들은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생겨도 항상 보험을 달고 있어. 아, 헤어지면 연락하세요. 어, 헤어지면 어. 바로. 아, 너는 어, 겪었을 것 같은데? 아, 나 겪었죠. 어. 겪었는데 그냥 입에 담기가 좀 아까워가지고 얘기를 안 했었던 거지. 아, 그 사람 얘기가 는데 입이 떨어지는 거낌 어, 약간 아, 그... 내가 얘 얘기를 굳이 해야 되나? 라는 아. 생각이 드는 거야. 옛날에는 막 친구들한테 있으면 후럭로럭로럭 <웃음> 나오잖아. 친구들 이 또. 정신이야? 라고 말할 정도로 야 그럼 그럼 끊어내 해가지고 알았어 했는데 안 되는 거나 이런 사람들막 이렇게 당했어 하고 이제 어. 친구들이 옆에서 달려주면서 야도 차단해 차단해야어 그렇지 차단하는 게 낫겠지? 저거 혼자 차단 풀고 다시 말 연락하고 있고 그 먹이 하나 때문에 이 사람이 완전 쓰레기가 될수 없는 거야 맞아 근데 어. 하지만 친구들은 알지? 이 먹이 하나로 맞아 어, 손절해라. 하지만 이 여자 입장에서는 이 먹이를 하나 존는손절하기좀그렇잖아맞아 아, 얘가 나한테 이렇게라고 말했는데? 얘가 어. 나랑 있으면 재밌다고 말해줬는데도 어, 어, 어, 어. 손절해? 막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음. 맞아, 그때는 솔직히 먹이라고도 생각 안 하고 어. 가능성이다. 가능성이. 가능성이다. 아. 야, 얘가 나한테 다정하게 되겠다? 야, 이거 진짜 발전있다. 얘가 나 맞아. 좋아하는 거 확실해. 개소리야. 아, 잘해줬던 거만 생각하면서 버티는 맞아. 거지. 10가지가 그러니까 가지, 힘든데 그 하나 가지고 계속 버티는 거야. 근데 생각해보면 약간 그런 애들 많잖아요. 썸 어. 타고 있는데 약간 좀 불리한 상황이 있다든지 가능성만 보고 있는 친구들 보면 은한 번도 잘된거못 봤어.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한 거에 고마워하는 사람들의 밀당을 할 필요가 없지만 그 마음을 갖고 노는 사람들한테는 밀당이 진짜 필수예요. 응. 응. 아난 타, 그냥 다른 사람 찾는 거 추천. 상대방도 아, 얘는 좀 안정하다. 솔로였을 때 얘랑 사귀면 되겠다라고 느끼면 은 그 관계가 좀 건강할 수가 없는 것 같아. 완전히 화나죠. 이 꼬리가 하나 이렇게 올라가. 어, 나 있어. 진짜 너무 화가 나. 화가 너무 나. 나 갑자기 막 근데 사실 근데 나도 그걸 반대로 느껴본 적도 있어. 아빠도 야 너는 연애는 항상 얘네랑 하다가 결혼은 얘랑 할것 같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었는데 내가 그 친구를 또 반대로 계륵이라고 생각해 한것 같기도 해. 이 사람 을 위해 어떤 노력을 안 해도 이 사람은 그냥 나를. 계속 봐줄 것 같은 그 안정감에 나도 모르게 보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연락을 계속 하다가 그냥 이제 아아니것 같아서 끊었거든 이거에 대한 잘못 잘 때문에 깨닫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결혼은 오빠랑 가보신다. 결혼 그 하실 거예요? 사람이네. 저도... 저결혼 저, 상현이라 할거 나도 결혼해서 상현이라고 응. 아, 그래? 어. 나도 결혼 상현오빠랑 해. 아, 그래? <웃음> <웃음> 나도 상현이라고 아, 그래? 아, 그래? <웃음> 전, 전, 전 여자랑 할 거예요. <웃음> 전 여자랑, 저희 예쁜 여자랑 할 거예요. <웃음> 어, 뭐. 우연가요. 오, <웃음> 어. 어? 다음에 한번 전화 통화라도. <웃음> 뵙는 건 조금 너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빠. 그래 주는 아 나보다 어린 아빠. 오늘의 교훈 밀줄 알아야 된다. 너무 막 그렇게 호구가 되면 안 돼요. 맞아 호구 돼 진짜. 맞아. 그러니까 응. 여러분이 확신을 줬는데 그 사람에게서 확신이 오지 않는다면 미 미세요. 그러니까 밀는 걸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생각하는 게 밀었을 때 얘가 날 싫어해 버리면 어떡하지 이러는데 막상 이 사람 이 진짜 나 좋아하면 밀면 오히려 더 좋아하지. 음. 그러니까 더 매달려 가지. 밀는 걸로 밀려 버리면은 애초에, 뭐 애초에 안 잡힐 사람이. 그 사람한테는 밀밀어야겠다는 생각도 안 들어? 맞아 맞아. 욕한번 하고 끝내세요. 그 사람이 접근해 <웃음> <누구면 어떡해>? 어떻게? <웃음> <웃음> 나도 그 6개월 그 갈갈 난 남자 보면은 진짜 나 진짜 지나가다 보면 진짜 비긴다 진짜 아, 아 무서워 어, 아이아게해아될 거야 항상 상현이 형이랑 같이 아아아아너내 어, 어, 아니야, 아니야, 얘기 했더아어그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니야아아아아니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면아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면아아아아아아얘기 <웃음> <웃음> 아 나도, 나도 알겠어? 얘 아직도 나못 잊었네? 약간 아, 이런 느낌 들까봐 얘기 안 하는... 아아그 아, 아, 아, 아, 사람이 듣고 아얘아직나못 아, 아, 잊었네 아이또내 얘기하네 아, 아, 아 또, 너무 싫어 또내 진짜로, 이런 아, 너무 싫어 나 그게 절대 아니거든? 착각하지 마! <웃음> <웃음> 근데 나도 알게 모르게 누군가에게 게르디였을지도 맞아, 아, 그,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아 진짜 미안 <laughs> I'm sorry. <laughs> I'm sorry. I'm sorry. I'm 안녕. y i s o m i o m o i s s y